예. 이번에는요, 삼각깔때기를 접는 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각깔때기를 접는 방법은 뭐, 저, 점수의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 네. 나중에 초콜릿 케이크라든지, 혹은 버터 크림을 가지고 선짝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연을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또 보여드릴건데 그 방법을 편하게 하셔도 어,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종이를 반을접어세요 대각선으로 반을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르십니다 이렇게 그렇죠? 해서 두 장이 나옵니다. 먼저 이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게 우측으로, 일직선이 좌, 그리고 좌측으로, 그리고 꼭지점, 꼭지점이 나의 앞으로 오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회전을 네,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꼭지점은 한 바퀴 돌아서 삼각에, 이 꼭지점에 오게끔 합니다. 올때 잡고 있는 것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스, 꼭지 점에 꼭지 점에오 게끔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맞춰지면 놓고 이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땡기시면 앞부분이 쭉한쭉한 쭉 상태가 됩니다. 되쭉 상태.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를 시키고 안에 것도 한 바퀴 돌아서 원인치를 같이 시키면은 아주 튼튼한 깔때기가 돼요. 한 바퀴 돌아서. 원인치를 딱 시키면은 얻었으니까 끝자락에 뾰족한 쪽에 와있죠? 그리고 원인치 시키면 아주 뾰족한. 뾰족한, 뾰족한, 뾰족한, 뾰족한, 뾰족한, 뾰족한 삼각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뾰족한 게이번에 바깥쪽으로 가게 하세요. 안쪽으로 좀지 말고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뾰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뾰족한 쪽을 접어서 이 꼭지점에 놓고 안으로 접은 다음에 펴주세요. 그럼 여기 접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접힌 부분에다가 기준을 삼고 접으세요. 그리고 네, 그냥, 그 불리세요. 그냥, 불려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깔때기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어, 전문가들은 이런식으로는 깔때기를 접지는 않습니다만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방법이 편하고요 또뭐 이렇게 접었다고 해서 감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게 좀 한번에 이렇게 숙지하고 습득하기에는 조금 여러 번인지 연습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시죠 아까와 다르게 뾰족한 쪽이 바깥쪽에 와 있어요 삼각의 꼭지점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뾰족한 부분은 삼각의 꼭지점에다가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켜주시고 이 접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접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면 그냥 말면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때기를 접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로 표현하는 비중값을 구하는 방법을 실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중컵을 올립니다. 그러면 용기 무게가 나오겠죠? 전자적으로는 용기 무게를 소고할 수 있는 소고 기능이 있죠? 용기 소고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0이 됩니다. 이 0이 된 상태에서 물 넣어주세요. 그것처럼 가득 넣으세요. 가득. 넣어요. 자 물을 물 무게를 측정하고 난 후에 물을 버려니다 그리고 다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 무게를 측정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재는데쓱 보니까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20만 보이는 거예요. 그릇 무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릇무게를 소고시키고 를 반죽을 담아서 측정을 해서 컵무게까지 포함된 반죽무게를 가지고 물무게로 나누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 반드시 그릇무게를 소고했다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릇무게 소고된 상태에서 반죽을 담는 거예요자 반죽을 담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깎아 저울에 올립니다. 그러면 컵 무게는 소고된 상태에서 반중무게만 나오겠죠? 이 반중무게 값을 아까 방금 계량했던 물무게 값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기억했다가 감독관님이 물어보시면 비중 값을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감독관님이 정확하게 이 학생이 이 수험생이 비중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간혹 물무게와 반중무게를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무게 값도 반중무게 값도 그리고 비중값도 메모를 하면 더 좋겠고요 기억을 했다가 감독관님이 물어보시면 세 가지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비중 어, 측정하는 요령을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원형펜에 종이를 따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원형펜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의 원형펜은 많이 써봤자 4개 정도 쓰기 때문에 이 4개의 3호짜리 원형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백0 0로지 2장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10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면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죠. 먼저, 반을 접으세요. 그리고 3분의 1을 접으세요. 3분의 1을 접고, 3분의 1을 접으세요. 3분의 1을 접으면, 여섯 장이 나옵니다. 네. <웃음> 옆면을요 아. 자, 잡니다. 어,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트카드 잘라도 되고요. 잘하실대로 잘하십시오 저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팬에다가 품종을 깔 때, 옆면을 깔 때는 이 옆면 종이가 그 위로 올라오면 닿거나 0.5cm 미만에서 높게 올라오게 만드십시오. 지나치게 높게 올라온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낮으면 은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옆면은 거나 혹은 0.5cm 조금 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접고나 뒤에 자르기에 들어가요 이 접힌 부분보다 지나가야 됩니다 접힌 부분을 어떻게? 지나가게끔 잘라주세요 그래야만 어, 공면을 따라 이 종이가 잘 울지 않고 잘휘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에서 3호짜리 원장 펜을 많이 써봤자 4개, 4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쉽게도 100너지 일단 부족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여기서 그 나머지 나머지 그... 어, 네 장은 내장은, 내장은, 염면을 늘리는 데 쓰고요. 이 부족한 부분은, 이두 장은, 안을 잘라 안을 잘라서, 부족한 부분에다가, 시 이게 뭐, 안쪽에 들어가는, 바깥쪽에 들어가는 상관없으니까, 크니까, 이렇게 해서 옆면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윗면을, 윗면을 네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반을 접고,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펜을 대고, 음, 아까 쪽으로 그리는 거죠? 아까 쪽으로 그리 편이고, 자, 자를 때부터 뭐. 이선 안쪽으로 잘라야만, 울지 않고 종이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닫아보십시오. 펜높이와 종이높이가 어때요? 가거나고 보면 0.5cm 뒷면은 돌지 않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펜 안에 종이 깔기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요 파운드 펜에 종일 까는 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파운드 펜은 이런 사이즈인데 반드시 이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만 네. 이걸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종이는 백노지 백노지 사이즈로 지금 시범을 보이는데요. 이 펜에 이 백노지 한 장으로 세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적어주세요. 그리로 3분의 1을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분의 1을 접었습니다. 자 다음에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밑으로 밑으로 맞추셔야 돼요. 자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쪽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바깥쪽으로 살짝 밑으로 체크를 하시고 체크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형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잘라보겠습니다. 세장이 나오니까 이렇 자르면 간단하게 세 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접힌 우리가 이걸 측정할 때 바깥쪽에서 측정을 했어요 종이는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약간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으셔야 돼요 약간 안쪽으로 지금 접힌 부분보다 약간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접으셔야 됩겠습니다 안쪽으로 이것도 약간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접힌 부분보다 약간 안쪽으로 자, 그리고 난 뒤에 데다자은 이쪽으로 먹으면 행복해 똑같은 사이즈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철판에 백노지 깔기, 흰 종이 깔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각선으로 자르십시오. 좀 철판의 높이보다는 조금 깊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깊어도 상관없는 게 보시면 들어가면서 이 접히기 때문에 자유 부분들이 접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끝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철판의흰종이 깔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핑거, 크, 그 핑거 쿠키를 그 위한 종이 깔기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매끄러운 부분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하고, 잘라보겠습니다대각선을 잘라주세요. 대각선을잘은 다음에 철판에다가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이앞선간이 그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2.5cm 간격과 5 c m 간격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 턱을 기준으로 해서 2.5cm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5cm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2.5, 5cm, 2.5, 5cm. 센티,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5cm 그래서 그린 다음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죠 2.5 2.5 간격이죠. 나무 5cm, 2.5, 5cm. 너무 세게 그어버리면요 종이가 찢어집니다. 살짝 그어도 백노지가 얇아가지고 찢니까 살짝만 그어주세요. 볼펜으로 그을때 너무 세게 그으면 종이가 찢어진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립을 그리면요, 5cm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자, 철판에다가 놓면 비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면 네. 비치기 때문에 비치는 데다가 끓이시면 되겠습니다.